오늘은 0.2kg 몸무게 숫자가 줄어들수록 몸이 매우 가볍다 1kg 감량마다 1회씩 늘려야겠다 잘 훈련된 개코브라 리액션 좋아, 그거야. 야생의 동물 싸움. 방해꾼 개토끼를 교육시켜야겠다. <놀람> <놀람> 이거 가끔 오뚜기가 넘어진다. 오뚜기는 안 넘어지는 게 정상인데. 이것이 체급발인가? 언제쯤 떨림없는 콤보가 가능할까? 요즘 직장에서도 그렇고 점점 실수가 많아지고 있다 조금씩 힘에 부치는지 집중력을 잃어가는 것 같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정신 꽉 잡고 집중력을 조금 더 끌어올리자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다 밥을 못 먹어서도 아니고 일이 힘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운동이 힘들어서도 아니다 나만 정신 바짝 차리면 된다. 잘 버틸 수 있을 거야. 힘내라, 정신력아. 집중력에 좋은 라면 하나 먹어야겠다.